녹음러 30만답 3, 2, 1, 고! 이름? 여광대 성별 남자? 몇 살이야? 만 19세, 16개월 어떤 성격? 4차원 좋아하는 목소리 귀여운 목소리? 자기 목소리 좋아해? 흠, 어떨까요? 아, 내 목소리네? 좋은데요? 대답해줘서 고맙습니다. 칭찬 감사합니다. 좋아하는 노래? 치타돌 좋아하는 아티스트? 이죠 녹음 경력은? 10개월 여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? 여기 저 말고 없는데? 사람일까? 아, 아니, 요 어떠니깐요? 자세한 설명 부탁 걸리는 건가요, 지금? 직업 대학생 혈액형 B형 키1 8 2 생일 8월 25일 좋아하는 건면 요리 싫어하는 건 공포 영화 취미 글쓰기 무슨 색깔 에메랄드 이상형은 적극적으로 나 좋아하는 사람 재밌어 재밌죠 어떤 점이 여러 사람 노래 듣는 거 하나 부르고 싶은 노래 지타와돌드레 있어. 있지요 기타고 싶어 많을수록 좋죠 그럼 자기를 막 어필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 여우광대입니다 코조커라는 것은 한자로 여우호와 카드에 있는 조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닉네임이고요 가끔씩 노래 부르거나 글쓴 학생이랍니다 잘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재미있으셨나요? 어, 생각보다 이거 바빠 <웃음>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꼭 들려주세요 네.